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페르 에스파레아입니다. 사실 평가가 안좋아가지고 이 게임을 스킵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캠페인 모드가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이도는 제일 높은걸로 진행할게요. 자 우리를 얼마나 거지같은 곳에 다 떨고 놓을까 이게 나이도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워커 허브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자 오늘 위치는 랜덤이기 때문에 그 좋은 데 떨어지길 한번 빌어봐야겠죠. 자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은 건설 게임이 아니라 운영 관리 게임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퍼즐.. 퍼즐하고 그..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땅 따먹기 개념처럼 건물 건물 건물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킨 다음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연구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알루미늄 마인 먼저 빠르게 건설하고요. 딱. 음.. 일단 얘기 들어봅시다. 음.. 듣고 있어요. 자, 알루미늄 마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미션이 떴죠. 자 봅시다. 어디일까요? 실리콘 실리콘 마인을 만들고 그리고 웃긴 게 여기서 글래스키니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리콘 이용해서 이 유리를 만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 지워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형이 고르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고요. 짓는데 얼마 안 걸려요. 초반엔. 자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료, 그 재료 제공만 되면 금방 될 거예요. 자 다행히 이쪽 라인은 뭐크레이터도 없다 보니까 건설하는데 좀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솔라팜 얘기가 나왔는데 솔라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는 전력 제공이 가능한데 그 밖에다 건설했을 경우에는 전기가 모자라요 이 아이론 마인 같은 경우는 전기 제공 못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됐어요 이거 먼저 지은 다음에 이쪽 다인에다가 스틸 팩토리에 관련된 거를 다 지을 겁니다 참고 스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철하고 카본이 필요해요. 이게 카본입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나이, 그 난이도가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매장량이 좀 낮은 편이에요. 한600 정도 되네요. 일단 이거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차례대로 건설할게요. 지금은 워커가 한 명밖에 없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나 지금 워커머신 아니 그 워커분 만들고 그 다음 워커팩토리까지 만들면 뭐 금방 개선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카본팩토리 먼저 아니 카본 마인먼저 만들고 이거 완성이 되면 어 이쪽에 아이런마인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자원들이 많으니까 별일 없어요 자 박사님이 전화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저의 아버지 격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AI고요. 그쵸. 자, 제가 이쪽으로 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미션 목적은 여기 왼쪽에 나와있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Can, 음. My mission is 자, 그 다음에는 네, 본격적으로 워커 팩토리, 아니, 스틸 팩토리 이 녀석을 만들겠습니다. Right.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가방켠 like 거, 그리고 이쪽에서 아이론 캔 거, 여기로 옮긴 다음에 강철을 만들 겁니다. 기대가 되죠? 마치 지하철 관리 게임이나 그런 거랑 좀 유사해 보이죠. 그쵸. 트래픽 관리해야 되고 자원 체크해야 되고 어 그래요. 이제 워커 팩토리 만들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건 넘어가고 자 이런 대답 같은 경우는 워커을 만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워크허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어, 주변에 어떤 자원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고 이할 걸로 합시다 워크토리를 만들려면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일렉트로닉스하고 파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렉트로닉스도 만들어야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치를 좀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해야겠죠 이쪽에 알루미늄하고 여기에 그게 있죠. 아, 이쪽에 실리콘하고 이쪽에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yes, 그 일렉트로닉스를 만들 거예요. 아니, AI인데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나? 이거. 자,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일단 모른다고 할게요. 이게 모른단데 그냥 에러 났다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완성됐죠. 그 다음에는 어 여기에 파츠 팩토리란 게 있어요. 파츠 팩토리는 또 재료가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중간 단계에 위치해야 되는데 얘는 이번에 강철하고 알루미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라인에 필요한 거요이라인에다 설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l 이제 알았니? 네, 스티 공장을 언제 만들었는데 이거? 자, 파츠 팩토리까지 빨리 진행합시다. 저희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네, 진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어. 자, 여기서 이제 파츠를 만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느냐? 워커팩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워커 패터리는이두 개의 공간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어, 이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세, 개가, 세 개가, 개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난 여기다 짓읍시다. 여기에 전자부품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츠 있고. 뭐, 강철은 이쪽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빠르게 건설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그 워커 팩토리를 만든다고 해서 이 워커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잠깐 스톱. 자, 스톱을 할게요. 그 이유는 지금 전기가 모자라요. 솔라팜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 라인에도 하나 지어 놓을게요. 전기가 부족하면 작동을 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솔라팜을 하나 더 만든 많이 만듭시다. 자, 전자부품 만들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알루미늄만 잘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고 있죠? 좋아요. 자, 생산량 늘어났죠? 다시 진행할게요. 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방 만들어질거예요 강철 지금 몇개 있니? 그러면 강철을 우선순위에 올릴게요. 이게 맞죠. 그래 그래. 자 바로 배달할겁니다. 오케이 완벽해요. 자 문제는 메인터넌트 팩셀티가 전기 소모가 또 20... 잠깐만 20소마 했었죠? 지금 남아있는 게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솔라팜을 만들어야 된다. 아,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좀 넉넉하게 질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시킬게요. 이번에는 여기다 질게요. 아니면 여기다 질까? 음, 음 여기다 짓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일단 여기다 짚읍시다. 여기다 짚고 그 다음에 그.. 발전소가 완성이 되면 음.. 바로 maintenance facility 이거를 건설할게요. 이거는 유지보수하는 건물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얘도 범위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 범위 모두 커버가 가능한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시, 그.. 케미컬에서 화학물질이 발견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딱 맞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쪽에 솔라 패널이 완성되면, 음 그래요. 됐어요. 바로 건설할게요. 자, 여기다가 바로 찍겠습니다. 호잇! So t So so well. kind of 이아이가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I b e l 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할 리가 없죠. I I feel 자, 그래서 일단 어, 됐고요. 이거 먼저 만듭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리머스가 필요해요. 폴리머스는 케미컬 예, 플랜트를 통해서 그 케미컬스를 캐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 보시면 그 폴리머스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그냥 가운데다가 넣어줄까요? 그래도 돼요. 여기서 폴리머스를 아니 여기서 화학물질 생산한 다음에 이쪽에다 폴리머스를 생산하도록 그 자원을 투입시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유지보수 건물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주변에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원들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초반이라서 그렇고 스토리 모드라서 그렇기도 해요. 일단 지켜봅시다. 제발 좋은 위치에 자원들이 배치해 있길 빌어볼게요. 자, 케미컬 플랜트 먼저 뭐, 아니 폴리머스 팩토리 먼저 만들면 어떡하니?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이쪽에서 강철 빨리 만들어주시고 아이론이 부족하죠? 또 문제네. 아이론도 우선순위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드디어 화학물질 생산이 되고 이쪽에서 폴리머스를 생산하면 만들 수 있죠? 자, 우선 만듭시다. 우선순위 올릴게요. 참고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건물 개수 한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연구통을 확장하거나 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드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론 6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다 수리를 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만들라고 하죠. 아 스, 정확히 이름을 얘기하자면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한번 건설해 볼게요. 이 스캐너가 자원을 스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뭐 기타적인 이벤트나 그런 것도 나중에 발견을 하긴 합니다. 일단 이쪽 끝자락에다가 배치를 시킬까요? 수리 가능하죠? 어, 뭐 수리 가능하다.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이 아이가 만들어지면 왔다갔다 거리면서 그 스캔하기 시작할 거예요. 스캔의 기준은 뭐 서바별 스라던가 그런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네모 있죠? 이 네모 기준으로 스캔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한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시간은 걸려요. 자, 좀만 기다려 봅시다. 자 전자 부품도 많기 때문에 금방 완성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우선순위 올려요. 그럼 빠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로버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슬슬 로버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워크라고 되는데, 나 이쪽 사이가 워낙 거리가 머니까자 허브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 예 네, 새로운 미션이 떴죠. 자 물이 발견됐어요. 일단 워터 스트랙터 하나 만들고 자 슬프게도 메인터스 공간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럴 때 일단 솔라팜 하나 먼저 만들고 이쪽에 전기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솔라팜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웃음> 여기다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로저. 여기다 만들어야겠죠?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자, 도움 필요할 거예요, 당연히. I understand that the first colonist will need a spaceport for arrival. But I do not seem to have enough resources t i 스캔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 지금 이렇게 해서 자원을 찾아낸다고 언급이 되죠. 있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목적이 이제 탐사 인력들을 받아가지고 여기 테라포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물하고 음식은 인간이 사, 살아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로니 거주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포트 그니 그러니까 우주 항구라고 할게요 그렇게가 필요하겠죠 자 얘가 미쳤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단어를 선택하게끔 제가 지정을 했어요 자 어디 보자 우선은 또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 전에 얘는 만들 수 있어요 얘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푸드 팩토리를 만들게요 이게 지금 황물질이 좀 먼데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 황물질하고 물하고 섞어서 음식을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솔라 팩토리 있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 굳이 만들 필요 없구나. 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유지보스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 여기에 적응, 적용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될거에요. 너무 멀긴 하다. 겹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연구가능한 범위가 어딘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이쪽? 이쪽? 음.. 자원이 어디가 맞느냐 그거 먼저 생각을 해야되는데. 자, 이네 백그라운드 한번 물어 볼게요. 이번에 새로운 조직들 이야기였어. 하, 일단 유비버스 센터를 여기다 먼저 둡시다. 나중에 또 지으면 되니까. 여기다 튀길게요. 예. 전기가 모자나요 이거 제가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건설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겹치진 않죠? 자, 여기다 지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26.3 정도 되니까, 한 6.3 정도 남을 거예요. <목소리> 아, no, no, no. You have your own autonomy too. No one owns you. I mean, technically, you belong to ISA, but you're your own person or machine. You're you're a machine person, I guess. Machine person? Or person machine? Machine being. 야, 장명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머신 포신이 뭡니까? 이게 안드로이드나 어, 그 AI라고 하면 되지. 뭐 어찌됐건 얘가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경쟁업체가 오거든요 이번에 콜로니 쪽으로 탐사 온 애들이 근데 걔네들한테 복종할 필요가 있는지 걔네들이 우리랑 어떤 경쟁 상대인지 아니면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얘가 AI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뭐 어찌됐건 여기 드론 만들었으니까 계속 작업을 진행할게요 좀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금방 될 거예요. 자 이거 만들어졌고 여기도 푸드 팩토리도 만들어졌고 이제 이 푸드 팩토리 주변에다가 콜로니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서 색상의 푸드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연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주변에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스페이스포트 빠르게 지어볼게요이 아이죠? 어.. 이 아이를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근데 지금 전기가 또 모자르기 시작했죠? 머리 아픕니다. 음.. 여기에 자원이 보기기 시작했죠? 이쪽 라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건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자원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몰려있네요. 그쵸?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픈데? 기다릴게요. 박사님, 그만 전화 좀. 일합시다, 우리. This is Amy. There is some background static, but I read you. One of our tracking and data relay satellites got crippled. We'll be launching a new one after we identify the cause of the problem. 자 지금 우주하고 아니 지구하고 그 저희 위성 간의 전파 간섭을 받기 시작했데이프토콜 이야기를 해봅시다오케게 okay, 이렇게 하고 yes. 실리콘도 많이 사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마인 중에 실리콘 마인 하나 더 지을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 음식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 와야지만 연구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를 해야 될것 같고 자 스페이스 포트 만들기 전에 또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 전에 이렇게 합시다 허브 하나만 더 만들게요 저 일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좀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키 편하게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허브를 좀 메꿔놓도록 할게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메꿀게요. But I can make decisions. I c a 그러면 저희 총 워커가 4 명이 될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나중에 반란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저 허브 4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워커를 만들면 좀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솔라팜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쪽으로 확장을 합시다. 이쪽에 자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남는 공간 여기다가 스페이스포트를 만들게요. 공간이 네, 있으니까 좀 그래요. 자, IS, ISA 명령대로 하느냐? 아니요. 사실 ISA가 만든 건 맞긴 한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스페이스포트? 어, 크기가 상당히 크죠?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잇! 자, 전기가 15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또 만약에 대비해서 솔라팜을 또 만들긴 해야 되겠네.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계속 감안을 합시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자운 좋게 유지버스 범위 안에 들어갔죠. 다행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자원이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실리콘. 이거밖에 없어? 음 저희가 나중에 좀 카본이라던가 아이론이라던가 이런 게좀 많이 필요한데 좀 걱정이 되죠. 음..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들 콜로니스트. 이번에 방문한 연구원들하고 기술자들이 기계적으로 대할까? 응. 이렇게 얘기를 봅시다. <웃음> 자, 드디어 스숙포트완성이 됐어요. 일단은 얘가 계속 이 방문객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죠. Hello Amy, this is Houston. How are you doing over there? We've received word that the spaceports completed. 그래 고 있어 로 I have your next procedure if you're ready to copy. Roger. I am ready to copy. v e r 습니다 t h n t i o n s a o l l o t 니다 a t the r t a l o n i e n zoom a c c t e s p a p e e r t e a n e l a e n g a n a i i k add t i n i i a t e t h 네, 알겠습니다. 같이만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p e e n u n Of course. z o t a c e s s e s p t or you can select the Orbital View icon. Then click Add in the Colonist Migration Project menu. Copy. Thank you. Great. As long as you have the migration project assigned to a spaceport, shuttles will run between Earth and Mars. The more spaceports you have assigned to this project, the more colonists will arrive. Now, Amy, you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resources they need, so make sure they have enough food, water, and habitats to survive. I will take good care of them, Dr. Foster. Roger that. 자 궁극적인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마이그레이션 얘들이 여기에 화성에 착륙하고 해 버틸 수 있게 모든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게주 목적이에요. 일단은 뭐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어있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애들 누르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일단은 저희에게 미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사람들 올 때까지만 좀 버텨봅시다. 스페이스포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문할 거예요 자, 시간이 나아지죠. 일단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주변에 알루미늄이 없어요. 자, 알루미늄 중요한데 이런 자원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쵸? 자, 아이은 찾았고 야, 아니 잠깐만.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위치 바꿔야 되죠. 자, 솔라팜 치옮깁시다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일단 가운데 옮길게요 그리고 이거 없앱시다 어디 어디? <목소리> 자, 휘, 그 화성이다 보니까 모래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일단 철거하고 이 원석 중요하죠. 이거 챙겨야 되니까 일단 얘 위치를 좀 바꿀게요. 그래요. 자원을 해고 자, 일단 이쪽 라인은 좀 자원을 모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이론 마인은 만들게요. 아, 메인터너스 범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큰일 났죠. 전기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만 더어야될것 같아요. 일단 유지보스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설치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음, 이렇게 합시다. 자 초반에 먼저 시도한 그룹이 있었나 봐요. 레드 프로메테우스. 한번 물어볼게요. 자 ISA가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일단은 초반 그룹은 음, 화성에 대한 그런 테라포밍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나봐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샌드스톰 이 있으니까 이 윈드팜을 만들긴 해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풍력발전기에요 이거 만약에 대비해서 만들어둘게요 이렇게 하고 또 전기 생겼죠 그럼 마인을 만들어보죠 아 아니야 좀 기다리자 아니야, 이거 만들어도 될것 같아. 아니야, 기다립시다. 어, 잠깐, 누구 더착한것 같아요? 아, 도착했네요. 아,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그쵸? 자, 어디로 갑니까? 아, 그래요. 자, 이게 보시면 이 물하고 음식을 통해서 연구 포인트 20 포인트를 얻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연관도 가정하면 한 7번이나 8번 먹어야 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쵸?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my t 어, 우리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딱 있잖아요. 순수한 기술자, 과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줘요. 그렇게 강압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자. 음, 어면 좋을까? I should check. 그래 알고 있어. 이거 하고 있잖아. 자, 좀 기다리자. 나중에 윈도우 팜을 어? 잠깐만, 여기 알루미늄하고 카본이 있잖아. 이러면 또 머리 아프죠? 여기 있는 알그 알리... 아이론 예철 있죠? 천은 지금 유즈보스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도 유즈보스 센터를 짓긴 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정난이 이렇게 지어야 돼요. 아, 이거 좀 머리 아픈데? 그러면 허브를 만들던가 해야겠죠? 이건 좀 개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허브 하나 만듭시다. 자, 허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유즈보스 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가는 이거 완성되면 그 윈드팜 윈드팜이라고 되어있죠 그 풍력발전기를 이쪽 라인에다 세울게요 이렇게 하는게 나을것같아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유즈보스 센터를 지으면 되겠죠 어 만들었어? 그래? 그 윈드터빈 같은 경우는 영향도를 받는 지역이 있나봐요. 분위기... 얘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게 있나봐요. 일 완성되면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 있죠. 자 유지보수 건물을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는 저장 공간을 좀 늘려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테라포밍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이 사탄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연구하다 보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유주보스 건물을 여기다 지을게요. 아, 파워가 없다고 슬프네. 음. 인간이 온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죠 얘가 맨 처음에 혼자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죠 human, 어떻게 보면 식객을 받아들인 건데 자 일단 얘는 여기다 지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효율성이 언급이 안 된대? 아 언급이 되는구나 아좀 범위가 낮네요 나중에 90펌이나 90%나 그정도 레벨대에다가 건설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런데 상당히 세네요. 나중에 이런 데다 지으면 되겠다. 오케이. 아무튼 이게 완성이 됐으며 이쪽에다가 이지보스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여기다 지을게. So, can I say that my volition is real? 자, 두 가지의 대답이 있는데, 저는 그냥 살아있는 대답으로 선택을 할게요. 이건 인공적인 대답이죠. Okay. All volition is an act of one's will. There is no provable distinction.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본. 카본도 필요하니까, 카본을 좀만 더 지어볼게요. h 이 그리고 나서, 빨리 배터리를 만들어야지 뭐 전력을 저장시키던가 할텐데 좀 쉽지가 않네요 그쵸? 이 낭비되는 전기들이 너무 아까워요 자 카본도 만들었겠다 그 다음에 또 만들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봐야겠죠 additional storage centers will be very useful for stocking excess resources. I should find good locations for them. 이거 만드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알루미늄 있죠? 지금 알루미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커브를 이용해서 확장을 좀 시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라인은 그 이하 있죠? 이 유즈보스 건물을 지긴 해야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나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바이오테크를 먼저 봐야되겠네요. 그러면 오픈 시티 관려면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뭐 빠르게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빠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열발전소라던가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동속도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쵸?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마인 레벨 2 e, 이거 한번 봅시다 아, 채굴량을 빨리 올려 준다. 나쁘지 않죠. 이런 거 먼저 합시다. 오잇. 연구할게요. 자, 워커브 만들어지면 이쪽에다가 메인턴스 팩실리티. 아까 어디다 짓기로 했죠? 일단 여기다 짓면 되겠죠. The Mars. We must c o n e r t e p a n t i an e r e h a b i t e f i t is to raise the planet's temperature a -50 degrees Celsius. 음, 그건 알고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번 연구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콜로니를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그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삼두이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 하나 더만듭시다 전기 없다고 하네 그래요. 자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효율성이 상당히 좋죠. 여기다 연결할게요. 95%. 완벽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기후를 맞추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간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일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쪽 있죠? 이쪽에 있는 메인턴스 팩실리티 이것까지만 완성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딱 보면 건설 게임이 아니죠? 운영관리 게임이에요. 머리 아프긴 한데 자원이 바닥나기 전에 좀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어디보자. 미션이 있나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의미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음, 이런 것좀옮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100명 차, 다 찾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오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분배를 했다고? 뭐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너무하지 않니? 다음번에 3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기후 맞추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잠깐 잠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은근 마라톤 같은 게임이니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뵐게요.